네, 여러분 이 초록색이 있죠? 이거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트리, 이게 있어요 틀이 이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거를 오늘도 여러분이야 잘봐 <웃음> 고추장 푸는 것 같아, 고추장. 이제 블루벨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넣어볼게요. 블루벨리 그거를 더워볼게요. 틀에다 여기 여기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게 블루벨리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블루벨리 완성. 어, <웃음> 먹부봐맛있어요 이거. 음 맛있어 지금 무슨 맛이야? 올레벨 맛. 블루베리 맛? 좀 담아. 맛. 여기에 좀 반을 접어 준후 이거 물두컵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어. 열번있거 냄새 완전 마시멜로예요. 제가 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모아준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짤 거예요. 두 컵, 두 컵을 부어 줍니다. 할게요. 뭐 어, 살구석 같아요, 아까. 이게 빵을 만드는 건가? 빵 같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보, 잘 보시면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부으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반죽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케이크 반죽은 없어요. 이거는 케이크, 케이크 반죽. 한번 전자 레인지 20초에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빵이에요. 엄청 뜨거워요. 이거 붕어빵 냄새가 나. 이거 야, 진짜 빵이구나. 진짜 빵! 어 잘했다 음? 대망의 마지막 한번 음? 이제 마지막 2단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어, 마지막 마지막. 여러분 저희가 야, 완성했어요. 심지어. 제가 만들어 거예요. <놀람> 다섯 살. 네, 이제 다섯 다다다. <웃음> 좋아 지유가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지와이단 케이크야 똑같애 완전히 야, 빨리 먹고 싶다와 싱크로율 100% 싱크로율 100% 진짜 오빠 이게 오빠 먹고 이거 너무 진짜. 잘했다 진짜 어, 대박이다,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아, 아유 어떻게 아니, 생각나 완전 똑같아, 응. 아, 이거 어떻게. 거구 아니 완전 똑같애 이거랑 응아 이거 어떻게 먹지 아까워서 <웃음> 난 카톡 후사로 할 거거든 그래 그래 기념사진 기념사진 기념 사진. 하나 응. 둘셋 칼칵 들어왔 <웃음> 그렇게 맛있어? 야 이건 이 진짜 귀크 야, 이우 야, 내가 야, 정도. 그 정도 맛있어? 어기절 야, 정도 야, 이거. 야, 이거. 야, 우리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이 이거. 야, 이네 기가 <목시가> 맞 아빠는 이 케이크가 탐나는데. 이안 돼. 우리 거야. 단 케이크가 탐나는데 아빠 어, 아어그 아, 어. 음, 음, 빛나는 응, 한... 응.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이단 케이크. 한번 소감 말아볼게요, 뭐고 음. 뭐?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빵이라는 거지. 음, 음. 진짜 빵 그런지 진짜 맛있어. 크... 이게 크림 마시면은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궁... 이게 되게 맛있네요. 진짜 빵이야. <웃음> 아빠는 이게 다 찔린 줄 알았는데 진짜 빵이야. 응! 음.